그책 속에 세계가 있고, 그글 속에 개화 문명이 있죠. 사람으로 태어난 종처럼 사는니살답게 살아 살게. 여자지만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걱정하고, 자기 삶을 개척하고 등 의지를 가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. 독립유공자로 늦게나마 추서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훌륭하신 할머니를 지금 알아보고, 아이고. 죄송합니다.